왜 규제 받는 대상이 어린이 유튜버야 하든지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니까 어린이한테 규제를 줘야 한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어린아이라서 댓글창이 막혀 있는 걸 보면 유튜브한테 섭섭하고 이번에 진화를 날라갔거든요? <웃음> 너무 어리다고 ]mm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강도가 심하고 강의인 음 비하 말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분들 규제가 so 심하게 되시는다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유튜 차별 좀이 나이 때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약간 없애는다 유하 이거 고 오빠들이 유하 막 이랬어 유하 유튜브 하이유 나도 유튜버야 나도야 고야 응? 뭐라고? 나도 유튜버 먼저 해 처음에 유튜브를 보면서 재밌으니까 나도 하고 싶다. 뭔가 그래. 인기를 얻고 싶었어요. 왜 인기가 없어? 인기 없어요. 아싸 이싸 아, 아웃사이드에요 생활하는 게 신기했고, 따로 유튜브 채널 만들고 <웃음> 그때는 제가 어려서 막 <웃음> 유튜브를 홍보하고 싶었를 했잖아요. <웃음> 이렇게 무지치를 주문해가지고 그게 내가 제 유튜브 이름을 이렇게 쓴 다음에 그옷을 이거 <웃음> 학교에 갔는데 그게 우리 의 학년에 딱. 다른 사람 유튜브에 올라간 적은 몇번 있어요. 제 친구 유튜브 저기 노란 머리 되게 춤잘춘다써주면 되게 좋지. 이 채널 설명을 해주좋까요 진짜 <웃음> 보시면 되잖아요. 게임 방송 게임에서 발생한 일들 뭐 신기한 일들. 저만의는텐츠만는리는저라이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그런 게주 상품이었고 요즘은 저는 무는 저는 단는 저는 저전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2는 저는 저는 는 28?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시간이 뭐야? 음. 줄여서 그러리라고 뭐 부르는데 실시간을 키는 거면 그렇구나. 막 댓글이 내려오잖아 그런 게 <웃음> 그거를 편집으로 버전을 좀 골라서 실시간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 가짜 실시간 이런 거니? 응. 응.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인기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나한테 아플다는 사람한테 뭐라 해서 인기. 그런 게 제목이에요 미음이미음으로 변하는 바이러스가 퍼진 거죠 이런 게 유행인데 요즘은 저 그런 거 유행 데 처음 알았어요 오늘 변할 수이에요 뭐? 어, 그냥 일상이나 게임 같은 거다다다 다, 다 3초 컷이에요 일상! 후그끝에어 <웃음> 하나 이거 일단 구독자가 중요합니다 구독자 많은 곳에 가서 모기처럼 빨아요 빤다고요 구..구.. 빨아요 그 인기 있는 그, 그 유튜버한테 펌프를 날리면 사람들이 좋아요 노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채널에 넘어요 그 사람이 유명해서 비슷한 콘텐츠를 올려서 조금만 변형해줄게요 하나가 추천 영상을 노출되면, 그사람이 그걸 또 타고 와서, 제영상이 재밌으면 구독을 누있고 가거든요 the joy, the joy, the j 러도 the joy, t h 도 joy, the joy, the joy, the joy, the joy, the joy, the joy, the joy, the joy, the joy, the joy, e y o 게임 할 때마다 게임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랑 같이 잠깐 유튜브를 했었어요 1학년, 2학년 되었으니까 마인클래스도 있죠 그걸로 막 이상한 짓 하고 놀고 서울 땡땡 등학교 다니는데 아 같은 반이잖아요 이러고 <웃음> 맞아 <웃음> 맞아 그러면 그거 삭제해야 돼요 아다생각한테막제 실명을 밝혀 그러니까 학원 쉬는 시간에 <웃음> 해요. 촬영을 해요 슬라임 학교부터 너무 잘해요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학원에서 어? 학원 다섯 개 게임을 할수 있는 요일이 토요일밖에 없어요 한 6개 정도만 찍어가지고 편집을 막일주일마다 해가지고 이주에 영상을 못 찍었다 해도 저번 주까지 쓰면 되니까 아웃부터1 그러니까 0까지 침대에 이불 속이나 화장실을 래들에려가서 채널 관리하고 막 편집을 해요 키네마스터 파워디렉터 인서트 믹스 장면도 넘어올 때쓰무스해요 키네마스터는 기능이 많아서 좋아요 모자이크할수 있어서 컴퓨터로 지금 편집 중간에 화면 조정 영상 그런 거를 담을 수 있고 또 자막 이런 거는 보였습니다 셀리이 하나일 거예요 그걸로 편집을 하는데 앱이 있는데 핸드폰 화면만 보여주게 유튜 찍어지거든요 그게 유튜브에서 아, 찍을 수, 있어. 수 있어요 저 얼굴 지금 안 나오고 이상대로 계속 찍혀요 제가 요즘 할게 없어서 쉬는 거거든요 <웃음> 댓글에 달린 거로 하기로 했는데 한명 달았어요 소통을 주변시하는 친구들한테 라이브 권한도 뺐고 댓글 권한도 뺐으며 생일 많이 들었다 잘한다 게임 같은 거 신청 어른들 탓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애들 유튜버 하는데 그때같이 몰려와서 악플 다니까 댓글을 받고 싶은데 이제 나이 때문에 못 받는 거면은 아쉬아요 힘들어지겠죠 일일이 영상 링크를 복사해서 커뮤니티에 글을 써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 적는 친구들도 봤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유튜브 하는 애들 더 많이 해주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릴 때더 많았던 음, 것 같아요 어때 어렸을 명은 있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올라가서 숙제 양이 달라지고 다 애초에 학원 기술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그만두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진 <웃음> 쉬고 있는데 어 지금 다시 시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꾸준히 올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시청자들과의 약도가 없요 저번에 그대로 날라갔거든요 구글 자체가 너무 어리다고구글이 주는 아예 유 <목소리>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해서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놨죠 너무 많으니까 유튜브엔 재밌는 영상이 많아요 30분밖에 못보고요 어, 응. 유튜브를 제지하거나 복사영화 하는 것보다는 응. 좋은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는 응. 응. 아요 응. 정말 아닌 것만 바로잡아 주시고 저희 같은 사람들을 좀 믿어줄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일해서 문제다 그게 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나를 만들고 있다면 절대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본 방향으로 어, 구독자가 많으면 조회수가 잘 나오고 돈을 많이 벌어서 네, 네, 네. 콘텐츠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많이 눌러줘라 싫어요 관리께 제일 싫어요 싫어요라고 읽는 게 낫지 않나? 누가 보기보다는 증거잖아 그런가? <웃음> <웃음> 또제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무려 76명의 구독자를 보 있습니다. 와! 요즘 인기가 좀 있는 부누스타즈가 게임을 하는 채널이니 구독을 해 <웃음> 주세요. <웃음> 응. 인사 <웃음> 그냥 특별히 계속 또 불려줄게